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일부 연준위원들의 과도한 긴축정책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기대감에 상승을 보았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스냅은 기대 이하였고 순손실은 전년 대비 400% 늘며 주가는 28% 에 폭락했네요. 미1 0년물 국채금리는 4.3%를 돌파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을 줄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영향을줄수 있겠네요. 원유는 중국의 수요증과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론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완강했던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하여 이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사실상 마이너스 선, 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3분기 반등 여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을 바탕으로 증시 반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